일본으로 바꾸고요. 가보자. 자, 박스에 집중 한번 해보자. 아니, 그냥 불치야. 예측 그래파지만 가자. 그냥 여기 있잖아. 여유여... 아, 아, 아, 아... 아픈데 이거. 야, 너네 와야 돼. 너네 와야 돼. 야, 그냥 이거 먹자. 불치 방에 불치 불치만 남고 불치만 남아 불치만 남아 이거 이거 먹어 불치만 남아 안돼 안돼 하지 말고 하지 말아 아니 불치야 레드 레드 먹지 레드 레드 너가 너가 끌지 야, 불치 어디가 근데아 개판이네 이거. 큰일났다, 이러면 나 라인, 라인이래 약간 더세겠다불이라고 오케이 아 이거 난좀 이거 느린데? 아니 약해서 아 겁나 아파 레드 바로 먹으러 가야겠다. 이거 레드하면 뛰어야겠다. 너 레드 먹었냐? 안 먹었지. 그러면은 요거 레드 먹고 빼고 내거 레드 지키면서 상대 레드 먹으러 가야겠다. 내 레드 먼저 지키고 일로 돌아올 수도? 아나 죽겠는데 근데 그전에 아 죽을 것 같아서 안되겠다 집에 갔다와야겠다 제가 이걸 레드 뛴다 근데 레드 뺏길까봐 저러가는데 별로 필요 없었네 가보자 상대 정글 동선 총선인거 확인해라 얘들아 쟤 아마 레드 먹고있다 가 여기 와드죠 와드와드 그치야 거기 와드해라 다 거짓된 세상으로 돌아갈수 죽였다. I want peace, peace. peace. 어 잡나? 아이씨. 그러면 이제 이거 먹어야겠다. 탑 쌀도 괜찮아. 할만해. 근데 탑쌀 만약에 탑쌀 들었는데 탑이 뭐 요즘 샤코도 많이 오는데. 마이 같은거 들잖아? 그러면 이제 망해 그런거면 없으면 돼 탑사일이나 미드살일도 좋아 간중 간중 요로빼어어 요로. 아, 좋았다 형 근데 아닌거 같지?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빼빼빼빼 빼빼 무리하지 말자 형 안될거 같아 어 깔끔해 집에 갔다가 밑동선 다시 먹을래 밑에 동선 먹고 난 다음에 나에게 조국이란 없지만 여그 다음에 바톤각 한번 보면서 탑면절실해 근데 알아서 잡을 것 같기도 한데 뽑히라서 상관없고 카시가 크면 안 된다 미드 좀 봐주면 내가 가줄게 이제 여기다 와드 좀 막아봐 근데 여기 양쪽으로 와드 있죠 이쪽에 맨날 바로 달려야겠다 사이리 정글링이 빠른게 아니라 형이 빠르게 하는거야 지금 정글링을 가보자 당겨 좋았다왜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저왜 먹자. 먹어야 해. 나이스, 타 오, 나이스. 와 아, 당연히 이길 힘들지, 그렇게 하면. 주고 바로 그냥 과목이 없었다면 더 먹고, 아, 야야요네야 야. 그건 너무 오리 했다. 이드는 용도와 주느라 못 가준다. 그거 너무 오래 했어. 아, 그럼 그냥, 그냥 주고, 어 친구 또던질까막 겁나는 저 친구 중2병 들렸나 왜저래? 아! 아 무빙 보소 인정 어려워 친구가 아직 나이스 아 너무 좋아 깔끔해 아, 탑 지금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바텀만 봐주면서 봐, 봐주면 안될듯 밤의 수학자 라고 밤의 수학자 왜 가? 만년설이 가야지 왜그 밤수가 뭔데? 아 밤수 가겠다, 여러분. 이동 속도 좀 늘려주면서 하는 건데. 밤수가 좋아? 나 밤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 학살 중입니다. 아 w D 깜놀 안 나오? 그 정도로 쎄? 더블 딜이 그렇게까지 쎄다고? 아니들 좋긴 하겠다 90인데 이건 70이니까 만화에 만화가 없는데 빨리 먹고 근데 진짜 쌀 자체가 WD 너무 쎄 쎄서 좋아 아 맞다 나 이제 궁 뺏으러 가야되는데 자독톤나나너 궁좀 먹자 어딨냐 있냐 이 친구? 어, 안 먹으면 내가 먹어야지 아들이 당했어. 아, 패치? 패치 안먹 아, 잠깐만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야무지게 먹고 빼야지 <웃음> 야무지게 먹고 빼야지 이러면 블루 야무지게 먹어주고 미드 저거 밀리니까 제 텔프 없지. 음, 너블로 없어 친구야. 만나지도 못할 왕을 그게, 그게 많이 못 먹었는데. 한 바텀 가져야겠다. 자, 잡면 말안된다 나이스 아, 이걸 뺏은 이유지 어우야 오, 어 오, 이걸 오, 저, 저 친구 똑똑하다 아 까비 빨리 밀어 빨리 밀자 밀고 난용간다아 윤회형 미안하다 내가 이거 봐줬어야 했는데 미안 바텀 바텀 보느라 그리고 제가 아마 제가 바텀 있는 거 알고 난 다음에 잡을 거야. 어 마기하이? 근데 진짜 요네가 깔끔하게 잘한다. 이제 좋았다. 땡청 러빈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좋았고 바로가자 나 안에 3 0 0 0원이나 있는데 지금 집에 한번 가줘야되는데 밀렸는데 이거 안감? 이거 라이즈 안감? 보죠 너무 맛있 고 바로 쓸라 있 다가 어쩔 수 없다. 이건 뭐사 용한 거없 지？어 피 너무 없다. 용은 일단 많이 챙겨 보고 또 알아서 뭐잘꽂고 미드를 내가 진짜 많이 파줬는데 미드가 너무 죽었는데? 미포 알아서 잡히겠다 일단 싸우지 말아 와봐. 빠르게 먹고. 내가 쟤를 잡을 수 있을까? 카시를. 아직 없어졌네. 음, 확인. 즉각 한번 해야겠다. 왜 탑에 세 명이 나 있는 거야? 이 포미는 것좀킹 받는데. 아 에로 진짜 이거 CS먹기 빡세다 아.. 아 저거 궁이랑 저키 오니까 아. 쟤네가 저기 위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아. 근데 일단 좀애세다 나이스. 오. 다 잡겠네. 잡았다. 나이스. 요거까지. 와. 야 그렇게 만만해? 야 그렇게 만만해? <웃음> 야 근데 WD 확실하게 세다. 와우. 4 0 0유니한 번에 깎이는데? 확실하다. 그러니까. 와 깔끔한데? 너무 좋아 와어요냐 안돼 안될거같은 안될거같은데 아 안될거 같더라 했잖아 면 일단 내가 이거 용 가야겠다, 용 바로쳐야겠다. 아 근데 칸시 이거 궁야무지게4인궁 들어갔음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였는데. 군야도 가야겠다. 나 간주. 진짜 달려가니 오! 오! 이즈! 나이스 게임이 그냥 이겼는데 음 그래야겠다 야, 강타 어차피 근 많아서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차피 많아서 어차피 10초 뒤면 또들어오잖아 맛있어보이는데? 유미 바로 손절해버리네 아 근데 내가 이걸로 미니들 있을때는 내가 어떻게 못 들어가겠다 자 빼야 될듯 빼야 될듯3밀고너너내궁셔틀 대라 됐다궁셔틀 너무 주기 좀 해줘 불러먹으러 가야지 어이구야 응나 음, 틀게 아 쌀이 글쎄 다두 명을 내가 어그로 끌고 있었는데 응? 망했는데? <웃음> 이거 들어간 거 쟤네 어그로 끌려고 내가 이불로 들어간 건데. 좀 아쉽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어그로 때문에 내가 그냥 들어간 건데. 카시가 생각보다 세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밀자, 와우 잘하는데. 또핑 찍어주고. 이는 이제 나한테는 이동기일 뿐이다. 아, 쉽다. 근데 나 이거 사이이 어렵다 나한테 나 다음판 샤코 해봐야지 사이은는한테 어려워 샤코도 생각보다 어렵긴 한데 일단 이거 이즈 사이은 어렵다 사일 그냥 궁극기 뺏고 하는 재미로 그냥 하는건데 어려워 I'm here only because you're s t a r e won't ever let me go